저는 경희대학교 홍축선입니다 제가 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AI가 최근에 어, 많이 이렇게 어, 연구되고 있고, 특히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돼서 어,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면 대충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발표는 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어. 어. 우리 이제 AI 얘가 어떻게 진화 진화되어 왔나라고 하는 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1948년에 우리 워렌맥클로우하고 워터 피츠가어 이제 어두 분다 어, 수학자이신 한데요. 전기 회로를 이제 사용해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한 이런 논문을 이렇게 수학 전문 작지에 논문지에 발표한 것이 AI의 시작이라고 뭐 전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앞쪽은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맨 뒤쪽하고 그리고 어, 뭐잘 아시는 것같이엘런 어, 튜링이 어, 튜링 머신을 개발해서 어, 테스트를 1950년대에 진행한 바 있고 어, 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86년에 어, 제프리 힌튼이 백퍼 프로퍼게이션 그런 알고리즘을 어, 선보여서 이제 AI가 발전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조슈아 벤지오 1990년도에 프로블리스틱 모델을 제안을 해서 큰또 전기를 마련했고, 98년도에 얀 랭쿤이 CNN 모델을 이제 공표를 해서 또한 번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2016년도에 구글 그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를 개발해서 이세돌을 하고 대결을 2016년에 해서 이겼고요. 2017년도에, 음, 페레이트 러닝을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일부 소개를 하겠지만, 페데이트 러닝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어, 제,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링 어워드가, 어워드를 말씀드린 그새 어, 힌트나고, n 지하고랭코넨테수여요했고요 e 어, n k o 어, 중요한 k 기는2 0 2 0년대 n k o Renko, Renko, r 발 n k o Renko, Renko, Renko, Renko, Renko, Renko, r e n 이 o r e 이 k o 그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허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머신 러닝, 뭐딥 러닝 같다. 사실 다좀 다르죠 조금 그리고 AI 모든 AI 시스템은 블랙박스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expandable AI가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뭐 데이터가 많아야 뭐, AI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 뭐, AI 시스템은 원래 불공평하다. 또는, 어, 그리고 우리의 슈만 어, 레이블을, 어, 이제, 앱솔루트, 앱서릿하, 앱솔루트 하게 할 것이다.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로. AI로 인해서도, 뭐, 우리가 그런 시장도 또 창출되니까요. 그리고, 어, AI가 아, Human Intelligence를 접근하고 있다. 뭐, 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인간 수준으로 가려면 한, 한참 더 있어야 될것 같다는 사실이 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린... 이건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어, 어, 어쨌든 어 다양한 이런 어, 어, 우리 어, IoT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AI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우리가 관련된 어, 컴퓨링 테크놀로지도 개,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되고 커뮤니티 테크놀로지 발전이 돼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림을 제가 그림에서 어, 표현을 했고요. 어, 그리고 AI 마켓도 어, 2030년 정도에는 어, 1811 0 빌리언 정도 되고 텔레폰 마, 마켓도 여기 어14빌리언 정도 14빌리언 정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것이 우리 새로운 전망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5G를 얘기하지만 6G를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6G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 6G가 물론 10년 10년 이상 이 지나면 6G가 새롭게 또 어, 디플로이 될것 같긴 하고요. 기존에 어, 우리 5G에서 EMBB나 u r l l c 나 MMTC 뭐 이런 기본적인 퓨처들이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6G에서는 어, 인텔리, 인텔리전스 러닝이 기반이 돼서 포지셔닝이라든가 센싱이라 능력들이 더 훨씬 더 정밀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우리, 이제 우리 6G에서 이렇게 좀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레이어를 좀 나누면 우리 IoT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엑세스 네트워크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팜이라든가 뭐 트랜스, 트랜스포트 관련된 그리고 모린 타임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엣지 네트워크에서 엣지 네트워크에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뭐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는 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의 디멘전도 리덕션하고 퓨처드 스트렉션에서 우리가 인텔리드 컨트롤 레이어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라면 제어도 하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네트워킹 연구를 하는데 우리 AI고 ML 우리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이미 만들어진 그머러닝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Supervise learning, unsupervise learning, e n f o r e n c 어 e h a a n n 이든가 CNN 이 s 것들 딥러닝 e 고리즘 i t e h e s v s e v s a i d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오토 t o e 라든가 g a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어,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딥 learning, 그 다음에 어, deep q learning, 이런 것들이 어, 강화학습에 위해서 어, 강화학습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 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베리언트한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강학습이 강학습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뭐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라든가 파워 컨트롤이런 것들에 강학습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도 강학습과 관련된 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어, 또 페더레이트 러닝 같은 경우에 개별 이렇게 어, 로컬 어, 디바이스로부터의 모델들을 모아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서 다시 리컬시브하게 재배포되는 이런 모델 형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우리가 음, 이와 같은 그 어, 어, 뉴럴 네트워크들, 예를 들면, CNN이나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 다이나믹 체인, 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좀 그런, 어, 트레인, 트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 체인지를, 않는는 어, 그런, 그런, 어, 다이나믹 환경에서, 어, CNN이나 뭐 이런 거, RTNN 어, 이런 거 적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RN이나 n GR, LSTM도 마찬가지고, 오토 인코드나 c 같은 경우에 g a 찬 n 지로 이런 안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들이 있이니다뭐 a i n again, again, again, a 그래서 제가 이제 i n a g a 스 n a i n again, a g a a g n i n g a i n again, again, again, again, again, again, again, again, a g a i 습 again, again, 학습 트레 a i n model, 경우, model, uh, 있고, uh,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 e 모델 o d e l model, m o d 하 l model, m o d e model, m o e e l m o d model, m o e e l m o d e 어드밴티지 액터크리틱, 그리고 어드밴스스, 어, 이건 어싱크로노스 액터크리틱, 그런, 에, 그런 그, 모델들이 여기에 속하고, 어, 오프 팔러시 이 주측 에밸류나 큐 펑션을 사용하는 그 큐러니나 티켓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프리 강학습이 되겠고요. 모델, 어, 베이스 어,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 월뭐 모델이라든가. 어, 또 여기 어, 어, 알파지로 같은 네, 이런 어, 어, 모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좀더 우리가 어, 어, 우리 스페이스 인터넷에 활용될 수 있는 에리얼, 그다음에 IRIS, 아, IRIS 어, 그. 어, RIS입니다. RIS 네트워킹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 소개하겠습니다. 이 어, <웃음> 연구는 우리가, 어, 이제, 이와 같이, 어, UAV에, UAV에, UAV가 베이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어, 테레스테이얼, 즉, 지상의 BS, 베이스테이션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어, 지상에 있는 이런 유저들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 연구는 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어, 파워 에피션시라든가 그리고 그뭐 지상에 이런 VR이나 어, AR, 뭐 메타버스 이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의 프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Age of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적으로 최적으로 어, 최적화 시킬 수있느냐라고그 관련돼서 애자 애절 그런 딥 인퍼시블 러닝을 저희들이 제안한 그런 어, 논문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어, 그 논문에서 라이즌 어, 이와 같은 그런 DQN을 어,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서 뭐 저희들이 어, 관련된 그런 어, Average Age of i n f 이라든가에 v 리 r a g e e n e r g 를 저희들이 개측해서 예, 어,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는 걸 소개했고요. 요거는 어, 요 논문은 r e c o n f i g u 우리 i n t e l l i g e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안테나가 기존에 이렇게 이제 베이스 테이션의 안테나를 우리가 탑재를 하는데 요 안테나가 아, 이렇게, 안테나, 엘레멘트들이 있습니다. 엘레멘트들의 각도라든가, 그, 엔터너로부터의 그런, 파워 레벨들을 조정함으로써 최적한 그런 솔루션을 얻는, 음, 이를 위해서, 어, 여기 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어, 유저하고 RIS 어서스에이션이라든가 association, 어, 리프렉트에 관련된 그런, 시, 페이스 시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엘레멘트를 온오프 시키는 이런 문제, 네. 스트림 시뮬레이 파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어, 그리고 딥리인포스먼트 러닝 어프로치나 그리고 컴백스 오토마이제이션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을 포뮬레이션에서어요알고리즘에 그거를 어 결합해서 최적의 해를 얻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우리 AI 관련된 허구 중에 하나가 뭐 AI 설명할 수 없, 블랙박스 따로 하는데 블랙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네트워킹 문제도 좀 설명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소개한 그런 어, 논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 어, 이제 그 익스플레인어블 모델하고 익스플레인어블 인터페이스 직접 유저들에게 어, 뭐 오퍼레이터들에게 직접 어,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문제를 이동통신의 어, 우리, 어, 우리 모바일 코어의 코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이제 우리 자율차, 자율차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저희들 소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우리 그, 그 채널의 퀄러티 인덱스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컨텍스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다양한 뭐 우리 어떤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그널에 관련된 노이즈 레이셔라든가, r 레 s 사에 있는 시표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파워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어, 논문을 들이 발표를 해서 거기관된트래젝터리가 이런 트래이젝터리 환경에서 어,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바이올린 어, 바이올린 그 어, 우리 그 어, 그래프라든가 있죠 그렇죠? 여기 간척 그래프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리고, 그리고 어, 각각그 어, 우리 t 레이션 모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뭐 LSTM 비롯해서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죠 그리고 여기에 채널 어, 컨디션들이 이렇게 이런 컨디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어, 컨텍션 파라미터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실제로 비주얼라이저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여기 스프레 AI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아,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f e d e r a 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어, 개발한 데모크 o c r a t i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f e d e r a t 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포컴 2019에 발표한 논문이 뭐냐면 이제 로컬 이제 로컬에서 로컬 디바이스에서의 그 러닝 모델들을 어, 이제 서버에, 이제 여기서 로컬 디바이스들이 여러 개모 어,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같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엣지나 서버에 전송을 해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어, 러닝 모델, 어떤 저그 에러가 어떤 스레숄드 어, 뭐 이상 되는 그런 셀솔드, 에러가 어느 스레숄드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가 되는 그런 러닝 모델을 전송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가 그 전과 천재의 그런 아 어, 그래디언트를 전송을 서버에 합니다. 서버에서 이제 어,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이런 아 어,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요 어, 같은 문제들을 어쨌든 저희들이옵티마이션 어, 문제하고 아 어, 그리고 러, 러닝 모델 최적화하는 이런 거를 동시에 푸는 음, 제안을 해서 어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 논문 고 특별히 이거는 서비스별로 그런 어, 어, 러닝 모델을 서버 쪽에서 어, 만들어서 다시 재배포하는 이런 논문도 저희들이 이어서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발룬 네트워크에서 어, 발룬 네트워크가 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저들이 여기서 이제 에너지 최적화하는 문제들을 풀어서 어, 저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예. 네. 한 3분 정도 제가 더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데모크라타이드 러닝, 그러니까 페리티 러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어, 저희들이 어, 어, 이제 응용해서 데모크라타이드 러닝이라고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에서 아키텍처라고 하면 호라이온틀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레이어, 레이어에 그렇죠? 관련된 호라이온틀 아키텍처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저는 뭐 원래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고, 네트워, 어, 뭐, 네트워킹 어키텍트워했 아키텍처를 했고 뭐매니 a g e m e n t 에 a n a g e m e n t management management management management m a n a g e m 사회 구성 원리라든가 m e n t management m 주 n 의 g e 구성 원리 management m 들이 a g e m e 어떤 그룹에 조인하거나 탈퇴하거나 또는 그룹을 이동하거나 이런 원리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멤버들은 동일한 이퀄 파워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다시개의 원리죠. 그룹의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많으면 또그 관련된 러닝 모델이 또 파워를 갖는다. 이런 구성원리를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겁니다. 어, 거기에서는 뭐 물론 어,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만드는 거 하고 어떤 어, 유저의 스페시픽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해서 스테이블러티 퍼스하고 플라스티스틱 즉 가소 가 어, 가소성이라고 이제 유연성의 퍼스가잘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어,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이 로컬 모델들이, 뭐 그룹이 있고요 위에 group g r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 o u 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u p g o u p group g r o 을 p group group 인 r o 그룹 간에 개별 어, 에이전트지. 어, 이동할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애들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 모델을 업데이트 할때 이제, 이제 계층적으로 업데이트 할때이를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하위 그룹 모델들이 어, 그 그레저리 업데이트 되도록 저희들이 펄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AI 알고리즘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실험을 했고 기존에 이제 Federated Learning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여러 가지 Federated Learning 모델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모델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밝혔고 뭐 여기. 아이티프리 뉴럴 네트워크 센 러닝 시스템에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이동통신 시스템에대로 적용을 해서 관련된 결과도 이제 관련된 뭐 우리 그 소스는 위터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 이제 그 AI를 위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AI에 대한 어, 퓨처 드렉션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 리퍼스폰 러닝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뭐 다른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이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양한 환경이 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I I D 데이터 이거. 그리고 뭐, 데이터의 뭐, 불균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이 문제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그런 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를 위한 그런 AI에 관련된 이런, 이런 펑션도 저희들이 정의를 이런 논문을 통해서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채, 최근에 이제 시맨틱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뭐 메타버스나 V r 이나 이런 등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 그런 어, 좀큰 용량의 그런 콘텐츠를 어, 어, 어, 전송을 할때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만 전송했으면 을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런 시맨틱 어, 네트워킹을 우리가 A I 관련해서 이게 가 미래를 이스트렉션에서 전송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IRTF, IRTF에서 AI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데, 다음과 같이 그런 어, 뭐 번산러닝 음. 시스템 포 네트워킹 등에 관련된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고맙습니다.